매일이요 결혼해달라고요? <웃음> <별로> <웃음> <웃음> 어? 오, 대박, 대박. 영문습이신데 진짜... 어, 대박이다 아. 어 대박이네 <웃음> 진짜 대박이야 저는 김하나라고 하고요 28살입니다 오! 동안이시다 아, 애견 미용하고 어요 아. <웃음> 그 어디가 공식이에요? 관계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차졌어요. 아 얼굴살 제거 를 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. 음음 어떻게 예뻐지는 거예요? 저는 고급스럽게 좀 예뻐지고 싶은 데 옷도 보면은 그렇게 고급스러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전에 수술 어떤 거 하셨었어요? 관대 했고요. 네, 예, 응. 얼굴 지방 이식도 했었어요. 그 예전에는 그 지방 이식을 한 얼굴이 너무 봤었는데 지금 오히려 자연스러운 얼굴이 어... 더... 좋아졌어요. 코가 예쁜 거 같아. 연보성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그냥 진짜 오이 예쁜데요? 예쁜데 때... <웃음> 수술할 때 정말 동네 병원에서만 <웃음> 괜찮은데요? 연보성 한번 보여줬을 때 <웃음> 난 예쁜데? 나이 난 라인이 예쁜데? 화장 아예 안 하고 나안 하고 다니는 거요 아, 요새는 진짜 진짜 피부 화장만 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뭐, 옛날에는 정말 진하게 스모키 하고 했어요이 인어 꼬리 한창 여행했었을 어, 어, 맞아, 때 맞아요. 그런 화장 막 진하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금식하시고. 네, 맞아요. 힘들죠. 아네 아, 맞아. 옆에서는 물을 훌쩍훌쩍 훌쩍 먹고. 네. 아니 저는 그러면... 진짜 괜찮아요. 아, 진짜요? 네. <웃음> <웃음> 내 <웃음> 딸려야 <웃음> <웃음> 쌩얼 로시하고구력은 없으시겠어요? <웃음> 오.. 당당 <웃음> <웃음> 이거 이 페이스터 아 그거 손 닦는 거 <웃음> <웃음> 이제 진짜 곧수술이요 상담받고 바로 수술이야. 근데 좀긴장 떨려요? 손에 막 땀나요? 그건 아니고. 아니고? 약간 그 아니 신발은 한짝이 왜? 왜 <웃음> 신발이 어? <나. 웃음> <그럴 것 같다. 웃음> 진짜 괜찮은 거 맞죠? 화 <웃음> <헐. 없어, 헐. 웃음> <웃음> 대박 야, 대박. 오, 어 대박이다. 어 대박이다. <웃음> 진짜 대박이야. 여기가 약간 들어간 거는 지금 응. 눌러 놔서 그런 거고 하루 중에 야, 근데 음, 응, 엄청 대박이다. 불편한 것도 없잖아요. 없어요. 하나도. 옷을 때도 괜찮고. <웃음> 응. 밥도 잘 먹을 거 같아요. 이제 술다 했어요.